오늘은 제가 클리오의 신상 틴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클리오에서 1년 만에 드디어 신상 틴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 틴트를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진짜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틴트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를 때는 촉촉하게 발리고 부들부들 매끈매끈하게 블러링 돼서 묻어남이 정말 없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틴트를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남아서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컬러들이 대체로 다막 엄청 쨍하거나 되게 팝한 컬러들은 없고 좀다 차분하고 톤 다운된 그런 감성적인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가을 겨울 시즌에도 사용하기 좋고 데일리로도 사용하기 진 무리 없는 그런 컬러들이거든요. 8가지 색상 발색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꿀조합 몇 가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고고!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를 외관부터 살펴보면 은 반은 매끈매끈한 제형이고 밑에는 투명한 케이스예요. 이 투명한 케이스 안에 이 틴트 본통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컬러 구분하기가 엄청 용이해서 좋았고요. 이 매끈한 이 윗면이랑 본통 색깔이랑도 되게 컬러가 되게 잘 맞아요. 이것도 맞추기가 진짜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질감 없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케이스부터 진짜 이거는 소장 욕구 뿜뿜한 그런 케이스. 이렇게 살짝 파여있어요. 파여있는데, 또 여기에 클리오라고 적혀있거든요. 아, 진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구나 하는 느낌? 팁을 열어서 보면 은 대부분에도 클리오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사선으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예뻐요.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클리오 애쉬 문양이 이렇게 들어있고 케이스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잘 뽑혀가지고 일단 케이스부터 완전 합격! 그리고 제가 지금 메이크업하면서 지금 립을 발라놨는데 이 립이 지금 픽싱이 다된 상태예요 이렇게 픽싱이 다 되고 나서는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묻혀도 안 묻어나고 휴지에도 와 대박 휴지에도 안 묻어났어요 휴지에도 안 묻어나고 이렇게 지속력 좋고 묻어남 없는 틴트는 진짜 좀 처음인 것 같은 느낌? 그동안 묻어남 없는 틴트들이다 해서 사용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묻어남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완전히 픽싱되고 나면 은 진짜 거의 완전 안 묻어난다고 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진짜 완전 없어요. 제가 아까 발라놨었던 거니까 또 새롭게 바르면서 묻어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토스티 체리 컬러 딱 처음에 바를 때는 그냥 물틴트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발려요 저는 한번 살짝 공파해주고 입술로 이렇게 밀듯이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외관을 정리해주면서 바르는 게 제일 쉽고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체리 컬러에 조금 톤 다운된 그런 다크함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차분한 느낌이면서 좀 감성적인 그런 체리 레즈 컬러거든요. 가운데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보면은 촉촉하게 발리죠. 그냥 물 틴트처럼? 얘는 음파음파를 너무 많이 하면 은 오히려 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퍼뜨려주는데 바로 이렇게 진짜 바로 뽀송해진 거 보이세요? 컬러 너무 예쁘죠 매끈매끈하게 블러링 되는데 이게 건조하게 쫙 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보송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제형이 바뀌어요 2호는 코랄 더스티 컬러 발릴 때는 이렇게 촉촉하거든요? 건조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진짜 매끈매끈하게 부드럽게 제형이 바뀌어요. 저는 원래도 오버립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틴트가 좋았던 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매끈매끈하게 블러링이 되니까 이렇게 입술 외곽 부분도 손으로 살짝만 쓸어주면 되게 쉽고 빠르고 예쁘게 오버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버립 연출할 때도 딱 좋은 그런 제형. 저는 안쪽에 한번 더. 연봉을 사용해서 살짝. 퍼트려 볼게요 이렇게 한겹더 깔아주면은 요런 느낌 되게 생기있는 진짜 코랄 레드 컬러여가지고 봄원분들이 사용을 해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제 얼굴을 이렇게 탁 살짝 켜주는 그런 형광등 컬러죠 진짜 너무너무 이쁘다 3호 애프터라이트 핑크 발라본 핑크들 중에서 제가 손꼽히는 예쁜 핑크 컬러 마찬가지로 이렇게 툭툭하게 발리고 그냥 별다른 스킬 없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렇게 얇게 한겹 발랐을 때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핑크 컬러 아닌가요?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한겹더 바르고 팁을 사용해서 이렇게 입술 산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퍼트려주고 입술산을 이렇게 살짝 뭉개주면 은 뭔가 입술필러 맞은 것처럼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풀톤 분들이면 은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웜톤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핑크? 제가 오늘 입은 호라색 니트랑도 색깔이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죠 이렇게 아무리 문질러도 묻어나는 게 없어요 아호는 저의 최애 컬러 중 하나인데, 쿨톤들을 위한 베이지 가득 넣은 와인 컬러. 이렇게 입술 외관 툭툭툭 살려주고, 이렇게 몇번 이렇게 쓰다듬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블렌딩이 다 되고, 이렇게 블러링하게 바뀌거든요? 진짜 쓸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제형을 다들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좀더 진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 확실히 한번 발랐을 때보다 좀더 딥해진 느낌이 나죠. 겨쿨 분들도 사용을 해도 될것 같고, 살짝 베이지 컬러도 들어가 있으면서 좀 톤다운된 그런 와인 컬러기 이 때문에 한번 발랐을 때랑 이렇게 두번 발랐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고, 이렇게 두번 정도 발라주면은 이렇게 딥한 느낌이 많이 살아나고, 한번 정도 발랐을 때는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컬러예요 그 컬러는 진짜 쿨톤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그런 컬러 다섯 번째 컬러는 카라멜 펌킨 거의 최애 컬러 중 하나입니다 오버립하기 딱 좋은 그런 베이스 느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바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원래보다 조금 더 진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누드베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름이 카라멜 펌킨이어서 좀 되게 웜한 그런 오렌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오렌지 느낌도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약간 핑키쉬한 그런 누드베이지 느낌? 이렇게 깔아주고 위에 다른 컬러를 발랐을 때 굉장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지금 착색 때문에 조금 더 진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조금 더 맑고 누디하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라는 걸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컬러는 코지 피치 컬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틴트를 조합해서 바를 때 베이스로도 자주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그 카라멜 펌킨보다 누디한 느낌은 좀 덜하고 오렌지 살구 느낌은 조금 더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 단독으로 바르고 싶은데 아까 그런 카라멜 펌킨 같은 컬러는 좀 너무 채도가 낮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구 오렌지빛이 살짝 들어간 진짜 약간 그런 복숭아 느낌의 그런 누디한 컬러거든요. 그리고 7호 누드 브리즈 컬러 아까 발랐던 코지 피치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개보다는 핑크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랐을 때 살짝 생기도 있으면서 또 분위기도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누드립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는 컬러예요 이게 차분한 컬러면서도 약간 생기를 잃지 않는 그런 컬러여서 데일리 립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컬러예요. 마지막 컬러 8호 모브 필럼 컬러예요. 애매한 컬러들 안 어울리고 무조건 진짜 쿨톤이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 완전 쿨톤을 위한 컬러예요. 살짝 포도주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핑크빛도 있으면서 이게 퍼플 느낌도 있고 되게 진짜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 겨쿨 분들이 데일리 립으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8가지 컬러 같이 한번 발라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조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합은 요거 두 개예요 5호 카라멜 펌킨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 카라멜 펌킨을 가장 베이스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입술 외곽 쪽까지 발라서 오버립을 해줄게요 4호 사일런트 와인 이 컬러를 가운데 발라줍니다 얘는 살짝 웜한 컬러고 얘는 살짝 쿨한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오면 그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오프닝 시작할 때도 이 컬러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바르던 것보다 좀더 진하게 발색이 됐는데 아무래도 계속 지우고 바르는 과정에서 착색이 생겼다 보니까 좀더 진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진요 조합으로 굉장히 자주 바릅니다 되게 오묘한 그런 느낌이고 딱 요즘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컬러여서 요 조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두 번째 조합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라멜 펌킨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이거는 저처럼 오버립 좋아하시고 베이스립 무조건 깔고 바르시는 분들은 이 컬러 하나쯤 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호 토스티 체리 컬러 얘를 또 가운데에 발라줍니다. 이 컬러가 좀 제일 색감이 진한 편이라 해야 되나? 제일 조금 채도가 있는 느낌이어서 얘를 또 같이 발랐을 때 예쁘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톤 다운됐기 때문에 되게 감성감정, 무드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진짜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립. 이거는 약간 웜톤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조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꿀조합은 살짝 쿨톤 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7호 누드브리즈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3호 애프터라이트 핑크 컬러. 이 컬러를 가운데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면은 되게 예쁘죠? 풀톤 분들이 데일리로 딱 쓰기 좋은 그런 조합 누디한 느낌도 나면서 가운데에 발라준 핑크 컬러가 딱 예쁘게 화사한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조합도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도 자주 바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클리오의 신상 듀이블러 틴트 8가지 색상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 저는 사용하면서 굉장히 제형도 독특해서 신기했고 또그 제형이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게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